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드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이유는요. 바로 제가 유튜브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이버 TV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네이버 TV에서 같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은요. 모두 똑같이 네이버 TV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편하시면 유튜브에서 계속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 TV에서도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갈 영상들이 뭐 유튜브에서 다른게 올라가고 네이버 TV에서 다른게 올라가고 이렇게 컨텐츠가 나뉠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상 같은 경우는 네이버 TV에 더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컨텐츠에 크게 차이를 두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튜브에서 봐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봐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TV가 편하신 분들은 네이버 TV로도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고요. 어, 네이버 TV에서도 구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구독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드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